자 샤샤야 잘 봐. 아, 찾다. 나안 걸렸다. 이제 너 차례야, 해봐. 음? 이거? 아! 샤샤 너 걸렸다, 너 걸렸다, 너 걸렸어. 아, 뭐 하는 거냐? 혼자 심심하고 재미없다. 유튜브 볼 것도 없고. 야, 샤샤야, 너 나랑 말랑이 거래할래? 말랑이 거래 <웃음> 와자 저부터 할게요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병아리 뿅뿅. 거래하실 거 있으시냐고요 이거요? 이거 한다고요? 이건 이렇게 통도 있단 말이에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웃음>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어 애기 하드파핏 솔직히 이 정도면 인정이다 승인하겠습니다 승인 승인 하 감사합니다 우와 재밌다 그럼 다음 거래할 물건은요 나는 이 당근 말랑이 우와 이거 안에 흙 들어있어 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안에 진짜 흙이 들어있어서 진짜 흙을 만지는 기분이에요 이거 만져보세요 자 만져보고 사십시오. 맞죠? 신기하죠? 네? 왜 흙이 묻어나오냐고요아 그게 이게 이, 이 안에 흙이 가득 들어있는데 원래부터 살 때부터 이랬어요 이게 원래 제품 자체가 이런 거예요 <웃음>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웃음>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어? 총파빗? 이거 거래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총파이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신 분들 엄청 많아서 인터넷에 총파이 치면 나와요! 빵야, 빵야, 빵야! 오! 아, 좋습니다. 그럼 거래할게요. 승인하겠습니다. 승인! 승인! 감사합니다. 오, 총파빗. 빵야, 빵야, 빵야! 혼자 말랑이 고래 <웃음> 너무 슬프다. 비키야 어, 백설아. Yo, 왔어, 비키. 우와, 스네 왔어? 네 왔어? 다 s t 엄청 심심했는데. 뭐하고 있었어? 나 혼자 있는데 엄청 심심해서 혼자 말랑이 고래 하고 있었어 음... <웃음> 이제 우리가 왔잖아 괜찮아 먼저 이제 우리 놀수 있어 같이 대성공 좋아 같이 놀자 친구들 와서 같이 놀기 대성공